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 수상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문제를 이해하고 풀수 있는 로봇이나 컴퓨터 등의 기계를 말합니다. 2011년 2월은 미국의 인기 퀴즈 프로그램 제퍼디의 방송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었습니다. 27년 방송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우승자로 꼽히는 켄 제닝스와 브래드 루터가 다시 출연해 상금 100만 달러를 놓고 결혼 것입니다. 이 대결에는 또 다른 진짜 주인공 왓슨이 있었습니다. IBM의 컴퓨터공학자 25명이 4년에 걸쳐 개발한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왓슨은 문제를 소리 대신 디지털 문서로 받아 빛의 속도로 분석하고 결국 상금 100만 달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왓슨의 생리는 어려운 질문은 남겼습니다. 왓슨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기계가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인간에게 좋은 일일까 위험한 일일까? 과학자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글의 기술이사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레이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것으로 믿는 반면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사람만큼 똑똑한 기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구글의 비밀 연구조직인 구글X의 연구자들은 와이파이 열기구, 혈당을 알려주는 콘택트 렌즈, 자율주행차 같은 야심찬 발명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2011년 구글X는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는데요. 사람의 내와 닮은 구글 브레인을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듀르은과 구글 연구원 제프딘이 이끈 이 연구팀은 신경세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 뇌 속의 신경망을 작게나마 흉내내고자 하였으며 컴퓨터 프로세서만 6천개로 10억개가 넘는 연결고리를 가진 그물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구글브레인에게 무작위로 고른 유튜브 비디오 썸네일 1 천만개를 보여주고 2만개 목록의 썸네일을 분류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신경망인 구글 브레인은 고양이의 생김새를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방법을 익혀 고양이를 75%의 확률로 구별해낸 것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사람이 시키는 대로 처리하는 탑다운 방식의 인공지능과 달리 구글 브레인은 해야할 일을 스스로 알아내 답을 찾는 바텀업 방식의 인공지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2016년 3월에는 구글의 딥러닝 소프트웨어 알파고가 한국의 바둑명인 이세돌을 4대1로 이긴 일도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최근 핫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머신러닝은 사람이 개입하여 훈련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가 특징들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객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딥러닝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만 전달하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보다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며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비용과 효율을 위해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프리몬트의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서는 주로 로봇이 차를 조립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모두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지만 로봇을 만들고 수리할 사람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은 지루하고 위험한 일을 대신할 뿐 사람의 독창성을 흉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봇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드니 브룩스 또한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다할 순 없습니다. 전동 드릴이 기술자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로봇은 정해진 일만 할수 있고 인지가 필요한 일은 사람에 맞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을 쓴다는 말은 사람을 너무 얕잡아 본 말입니다. 구글이 머신러닝과 언어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자 레이커즈와이를 영입한 일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퍼즈와일은 2012년 12월 구글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1999년 제가 질문에 대답하는 휴대전화와 자율주행차가 10년 뒤에 나올 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구글은 자율주행차를 내놨고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폰에 말을 걸게 됐죠. 또한 그는 2029년쯤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튜링 테스트란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때쯤이면 컴퓨터가 폭넓은 지식을 갖춰 사람처럼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2045년쯤에는 사람보다 똑똑한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지만 사람이 어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은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